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경유 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홍덕 공덕. 홍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Hongdae, Hongda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the 경유 중앙 line, or the airport rail. r o a d まもなくコンドコンド駅です